아니야이거서 짜잔! 단호박 단호박! 단호박이! 뽀 단호박이 유식! 아니, 엄마가 단호박이 유식 잡았어! 뭐야! 아니야? 나도 반신 중! 맘마다 맘마슈 아아아 훈스가 아. 아, 맘마,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응 아니야 아아 아니야, 아. 아니야. 이거 봐라 맛있는 맘마가 들어간다 위. 우리 하니, 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 딸꼽질을 하네? 어떡하지? 이거 봐라, 맘마. 아 이거 봐. 어, 이거 봐봐. 이거 봐. 꽁쪽, 꽁찌, 꽁쪽과 색깔이랑 똑같은.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고 아 싶네요. 마, 하니야. 하니야, 봐봐. 엄마. 아, 아, 이거 봐. 아니야? 아니야, papa? 아니, 아. 아. 아니, 아니야, 아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 이거 또떠게 엄마가 떠줄게 엄마가 맘마 떠준다 엄마가 맘만 줄게요 한이야 이거 나오세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퍼봐요 퍼봐요 이렇게 어때? 이렇게 아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투면은 우리 한이야 먹을 수 있어 아하냐 아, 아, 잘 넣고 있지? 아아 아이고 먹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우리 하니야또 혼자서 먹었어요 와 대단하네 우리 하니야 엄마가 또 퍼줄게요 응? 봐어 그걸 닦았다 옆에서 뿡찌 쳐다보는 거 하니아 어떻게 먹으있는거 아니에요 하니씨 하니씨 먹을 수 있는 걸 드셔야죠 그쵸? 앉아보세요! 아가씨! 아가씨! 어때요? 그러면은? 미야뭐 하시는 거예요? 둘? 금 <놀람> 제 <웃음> 아... <웃음> <왜 그러시는데요? 웃음> <웃음> <왜 그러시는데요? 웃음> 재밌었어? 어